자 이번에는 4번에서 9번 지문을 한번 읽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요즘 가와 나로 이렇게 지문이 나뉘어져 있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머리 기억력이 딸리기 때문에 여기 문제도 보면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리고 가의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뭐, 가의 뭐에 적절하지 않은 것, 나의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문제가 가를 묻는 문제와 나를 묻는 문제가 나뉘어져 있고 어, 첫 번째, 지문의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도 가와 나를 나를 동시에 어,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돼가지고 이렇게 가, 나 동시에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집합이기 때문에 가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선택지는 틀린 게 됩니다. 또는 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선택지는 틀린 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접근하는 방법은 먼저 가를 읽고 풀수 있는 문제를 전부 다푼 다음에 나를 읽고 문제를 푸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한번 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히 여러분들이 어, 잘 못하는 친구일수록 첫 번째 그 문단에서 너무 힘을 줘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글을 씀에 있어서, 어, 1문단 마지막 문장 쯤이, 어,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전체적인, 어, 제재가 나오기 때문에, 글의 첫 번째 문장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식품처럼 개인 차원에서 소비하는 사용제와 달리 공원처럼 여러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라 한다 해가지고 어그 사용제와 공공재에 대한 정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맞죠? 어 사용제 그리고 공공재에 대한 정의가 나타나 있는데 공공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 공공재에 대한 정의는 해가지고 좀더 어공공재는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여러분 수능 질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무엇은 A이다 그래서 A는 무엇이고 A의 예는 무엇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어려운 개념 같은 경우에는 세 문장으로 설명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어, 그거를 어, 멘탈이 나가가지고 못 푸는 게 아니고 뒤를 쭉 읽어보면 그 개념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하지만 공급 주체에 따라 규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화나 서비스 자체의 성격에서 규정된다 해서 재화나 서비스 자체의 성격이 중요하다. 정부의 공공재 정책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공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실체설과 과정설이 있다. 여러분 실체설과 과정설이 있다고 라 나왔습니다. 그러면 뒤에 나올 문장인 실체설은 무엇이고 과정설은 무엇이다겠죠. 하 그래서 이렇게 항상 추론을 하면서 자기가 어 뒤에 나올 내용을 추론하면서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실체설은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합의된 절대적 가치, 예를 들어 인권 등을 공익이라 보는 입장이다. 그리고 과정설은 공익과 특정 실체의 연결을 부정하고 공익을 발견해 나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중시한다. 그래서 어, 실체설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 가치, 합의된 절대적 가치가 중요한 거고, 과정설 같은 경우에는 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적절한 절차가 중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문단입니다 어떤 공익이 다른 공익과 서로 공존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대립되는 의견이 서로 대등할 경우에 정책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 그럼 여러분 정책 딜레마가 뭔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뒤에 설명이 딱 나오죠 정책 딜레마는 해가지고 나옵니다 어 비교 불가능한 가치나 대안에 대해 어느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면 선택되지 않은 대안이 주는 기회 손실이 크기 때문에 선택이 곤란한 상황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울대를 선택하면 은 연세대 고려대 못 가는 거잖아 맞죠? 아니지 아니지 그 연세대를 선택하면 고려대는 못 가고 고려대를 선택하면 연세대를 못 갑니다 정시에서 맞죠? 자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책 집행의 지연이나 논란이 심화되어 사회 전체의 비용이 증가한다. 그래서 정부는 정책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탐색해 왔다. 지금 보세요. 정부는 정책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탐색해 왔대요. 그럼 뒤에 나올 내용은 뭐야? 어, 정책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야겠죠.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3문단에 합리모형이라고 나옵니다. 합리모형 여러분 모르잖아. 그리고 항상 질문에서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되어 있는 것은 개념어입니다 개념어 그래서 철학 지문 같은 걸 읽을 경우에도 여러분이 뭐어 차이 이렇게 되 있는데 이게 어 작은 따옴표가 붙어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차이의 의미가 아니고 그 철학자가 설정한 어 철학적 용으로서의 개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작은 따옴표가 붙은 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모형은 정책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적절성 등을 확보하여 어, 딜레마 상황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충분한 시간, 예산, 정보 등이 의사결정자들에게 주어지면 모두 가능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시간, 그리고 돈 그리고 어 공부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면 여러분들은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해가지고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서 서울대갈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족 모형이 나온 거겠죠. 자, 만족 모형은 합리 모형이 전제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 때문에 최적 수준의 결정보다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의 결정을 강조한다. 선택 상황의노인 의사결정들의 신속한 결정은 그 결정의 도덕적 속성이나 논리적 속성과는 무관하게 정책 결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능률적인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시장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해서 어 여기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도덕적 속성이나 논리적 속성과는 무관하게 지금 공부를 할까 놀까 해서 고민만 하면 시간 가져 한계를 선택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만족 모형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책, 정책 딜레마의 지속은 사회 전체의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킨다. 그래서 정책 딜레마의 지속에 어,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예상과 정보가 갖춰질수록 검토해야 할 시간은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딜레마 지속으로 인한 비용 역시 대폭 증가한다. 그래서 어, 교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친구들, 항상 딜레마에 빠진 친구들은 여러분 인생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어, 비용으로 치러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만족 모형은 주어진 시간과 예산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지는 결정이 아니라 딜레마 상황이 지속에 빠지지 않으려는 의사결정자들의 전략으로 책태될수 있다. 그래서 점심을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점심시간을 다 보내는 게 아니고 뭐라도 빨리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 합리모형과 그리고 만족 모형의 어, 대조를 비교를 하고 있는 질문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가를 읽었는데, 어,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돼가지고, 가는 정부와 사회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공공재와 사용자의 적절한 조화가 중요함을 부각하고 있다. 친구들, 어, 이런 조화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어, 조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나는 안 읽었으니까 나는 제끼고, 그 다음에 가.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여 정책결정 모양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있다. 친구들 정책결정 모양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장점과 단점이 나타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어, 이게 틀렸고 그리고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맞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그리고 보면은 가 정책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분석하며 정책효과의 극대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정책효과의 극대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가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는 교집합이기 때문에 A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 B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논리적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 4번과 5번은 정답이 될수 없겠죠 그러면 2번 아니면 3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가만 읽고, 선택지를 두 개로 줄인 다음에, 어, 하늘에 맡겨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적으로, 어, 사회적으로 합의된 절대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실체설이다. 실체설의 설명을 보면은, 여기, 절대적 가치 나와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 과정서는 어떤 특정 이익도 절차 적절한 절차를 따랐을 경우 공익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래서 공익을 발견해 나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중시한다 그래서 절차를 중시한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다른 말인 것 같긴 하지만 어, 적절한 절차를 따랐을 경우 공익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특징 이것도 맞는 말이라 볼수 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문장 같은 경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틀린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비슷한 것 같다 싶으면 세모를 치고 넘어가도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공공재 정책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맞죠?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 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이렇게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책 딜레마가 발생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존재할 수 있다도 맞는 말이겠습니다. 자, 마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성격을 띤다면 공공재라고 할수 있다. 이거는 공공재한 설명이 1문단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재화나 서비스의 성격 자체에서 어, 규정되는데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무엇이 공익이냐? 사람들이 어, 도서관을 모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게 공공재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성격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답은 어, 5번이 되겠죠. 자 그럼 5번을 볼까요? 공익의 실체가 분명하고 정부 관료들이 준수해야 할 적절한 절차가 있다면 정책 딜레마 상황에 놓이지 않습니까? 아니죠. 여기 보면 자어 공존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대립되는 의견이 서로 대등할 경우에 그래서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어, 한사람 한사람 둘다 어, 대립되는 의견을 가질 경우 서로 대등할 경우 정책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틀렸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가의 기능 ㄱ ㄴ 에서 어, 나를 이해한다고 할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나를 이해한다고 했을 때라고 가정을 하고 있지만, 가의 기응니은 입장에 맞지 않다면, 이거는 성립될 수 없죠. 맞죠? 입장에서 나를 이해한다고 했으니까, 가의 기응니은 입장이 아닌 것들을 추려내면, 어, 아예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그 결과도 틀리게 되는 거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가만 읽고도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기획 같은 경우는 합리모형이죠. 합리모형. 합리모형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지금 지급 방식을 달리하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딜레마 상황에서도 의사결정자들은 최적의 대안을 찾는다. 그렇죠. 합리모형 같은 경우에는 어, 인과관계의 적절성 등을 확보하여 충분한 시간, 예산, 정보 등이 있다면 최적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전지전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명확하게 문제를 파악할 수 있으면 문제를 풀수 있다. 이런 논리가 어, 합리모형입니다 그리고 2번 중앙정부가 지원금 지급 방식에 따른 효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딜레마 상이 지속되더라도 시간과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맞다고 볼수 있죠. 왜냐하면 충분한 시간 예산 정보가 있다면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고 그래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어 충분한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충분한 정보를 모아야 되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도 적절한 얘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3번 어 딜레마 상황을 해소하려면 이거는 만족무용의 입장인데 딜레마 상황을 해소하려면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도덕적 가치를 도출하는 것보다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다른 실증 효과를 어, 인과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선택 상황에 놓여, 놓인 의사결정자들의 신속한 결정은 그 결정의 도덕적 속성이나 논리적 속성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이 도덕적 가치를 도출하는 것보다 라는 말은 맞아요. 근데 어, 논리적 속성과는 무관하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책결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배분할 수 있는 시장의 역할을 기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 실증효과를 인과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모르겠다 모르겠어 이거는 나와있지 않단 말이야 나와있지 않은 거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면 안됩니다 임의로 그래서 이거는 어, 모르겠다라고 표시를 해놓고 넘어갑니다 자, 4번 중앙정부가 어떤 재, 재정 지원을 하든 시장에서 능률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원금, 지원금 지급 방식을 선택하든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 능률적인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시장의 역할을 기대한다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5번 딜레마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정책의 효과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갖게 되는 시간은 무한정으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재정지원 형태를 결정한다 그렇죠 완전한 정보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어, 합리모임이 전제하는 상황 오지 않기 때문에 최적 수준의 결정보다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의 결정을 강조한다 그래서 무한정 지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어, 재증지원 형태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고법으로 답이 3번임을 알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7번은 나의 그림을 이해한 내용이니까 뭐, 못 풀고, 8번도 못 풀고 그리고 9번은 풀수 있습니다. 9번 같은 경우에 증가한다. 어, 장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맞죠? 그리고 B B가 기대한다. 우리 날씨가 맑기를 기대했다. 맞죠? C 채택할 수 있다. 채택된 원고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맞죠? 그럼 여기까지 표시를 해놓고 우리가 나를 읽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나를 봅시다. 자, 지방정부는 자주적 재원인 지방세원 외에도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해당 지역의 공익 실현을 위한 공공재를 제공한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서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가 보다 맞죠. 그럼 재원 지원 재정 지원에는 여러 형태가 존재하는데 지급 방식에 따라 정액 지원금과 정률 지원금으로 나눌 수 있다 해서 재정 지원 그, 재정 지원의 여러 형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 나올 거고 그중에 정액 지원금과 정률 지원금의 차이 또는. 어,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정액지원금은 지역주민의 공공재 지출과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데 반해 정률지원금은 공공재 단위당 비용에 대한 일정 비율의 형태로 지원된다 무슨 소리인지 한개도 모르겠잖아 맞죠 그럼 여기서 이 문장만 보고 고민하는게 아니고 뒤의 예를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지원금은 공공재에 대한 지역주민의 소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뭐의 영향을 미친다고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자 그림은 어느 지역 주민이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의 양과 사용재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역의 주민이 부여한 경제적 자원 예컨대 소득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재와 사용재 조합을 의미하는 예산서는 선분 A, B로 나타나 있다 친구들 이거는 봅시다 여러분 그래프가 나오면 얼타잖아 맞죠 근데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P같은 경우에는 사용재의 양입니다 아까 사용재가 뭐라고 했나요 여기 보면 사용자 같은 경우는 개인 차원에서 소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햄버거라고 할수 있겠죠 개인 차원에서 내가 햄버거를 먹는 거잖아 음? 햄버거 예로 들수 있겠죠 그리고 q는 공공재였다고 했습니다. 맞죠. 공공재. 공공재 뭐가 있습니까? 공원. 공원이 될수 있겠지.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보자고. 자, 그러면 어 공공재와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을 의미하는 예산선은 선분 ab로 나타나 있다. 여러분, 어 경제 지문이 나오거나 정책 그 행정, 정책 지문 나오면은 예산선이란 말이 꼭 나옵니다. 예산선이라는 게 나오면서 Y축과 X축을 닿는 닿는 이 선이 나타나는데 이선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이건 조합이야 조합 어떤 조합이냐면 햄버거를 만약에 100개를 선택했다 그러면 공원에 투자할 돈이 있어 없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 햄버거를 100개를 주문했다 여기 100개를 주문했다 그러면 은 공원은 0이 되겠죠 그래서 공원은 없어지는 거야 우리 동네에서 근데 내가 햄버거를 어한 개도 안, 먹, 안 먹겠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햄버거를 한 개도 안 먹겠다 그러면 우리 마을에 공원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해 되죠? 그래서 XY의 조합이잖아 XY의 조합이니까 만약에 여기 1을 예로 들면 은 우리가 햄버거를 50개만 먹는다면 조그만한 공원을 마련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서는 햄버거와 공원의 조합값들을 일렬로 촥 만들어낸 거지. 자, 그러면 선분 A, B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의 공공재와 사용재에 대한 선호로 i 에, 선호는 i로 재정 지원에 따라 변화된 선호는 i 다시 i 프라임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 i는 우리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이 선호도가 봐봐, 여러분 햄버거를 100개를 먹으면서 공원을 걷고 싶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그게 이렇게 선호도라는 거야 그럼 이 선호도는 무차별적인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무차별적인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곡선이 어디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까 예산선에 맞아야 돼자 여러분 여러분 어, 선생님도 강남에 살고 싶고 강남 아파트에 살고 싶고 그리고 차도 어, 페라를 몰고 싶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기 욕심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죠. 뭐가 허락해야 돼? 자기의 돈이 허락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이 곡선들이 뭐에 맞아 떨어져야 돼? 예산선에 맞아 떨어져야 돼. 근데 예산선보다 예산선보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돈이 남잖아. 맞지? 돈이 남으면 돼? 여러분 용돈을 만 원을 받았는데 만 원을 다안 써도 용돈을 더안 줘. 만원을 다 써도 용돈을 더안줘 그러면 만원딱 맞춰서 써야 되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선 안에 예산선 그 끄트머리 에딱 맞아 떨어지게 끔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해 되죠 그럼 이가 최적값 이란 말이지 자 근데 우리가 어 돈을 지원을 해줬어 나라에서 재정 지원을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햄버거를 처음에 뭐 50개 먹고 공원 어, 50m 제곱자리에 놀다가 햄버거를 60개 먹어도 공원 60m 제곱자리에놀수 있다는 거야. 왜? 나라에서 돈이 떨어졌으니까. 맞죠? 자 그리고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이 원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 전제할 때이 지역에서 선택하게 될공공재와사용자의 조합은 균형점 1로 나타나 있다. 자 이런 조건에서 크기의 정액지원금은 결국 지역주민의 소득 크기가 증가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에서 돈을 줬습니다. 맞죠? 나라에서 돈을 주니까 10만원이라도 주니까 사실 내 소득이 어떻게 증가한다고 볼수 있겠지. 맞지? 그래서 그 말을 나타낸 겁니다. 지금 정액지원금은 지역수민의 주민의 소득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액지원금은 공공재 소비든 사용재 소비든 어디든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10만원을 받아서 10만원을 안 주고 있잖아. 안 주고. 우리 개인에게 안 주고 어, 지역에 마스크를 보급하는 경우도 만들어질 수 있지. 또는 지역에 보건소에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그 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10만원을 주면서 너네는 갇혀서 라면이나 먹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라면을 사 먹으면 사용제 소비가 되는 거고 선별진료소를 더 만들면 공공제 소비가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이 정액지원금을 받은 후에 예산선은 원래 예산선의 바깥쪽으로 평행 이동하게 만들어진 JK JK가 된다. 자 JK가 된다는 건 우리가 쓸수 있는 돈이 더 늘었다, 늘어났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산선이 더 이렇게 그영원에서 멀어진 거지. 그림에는 정액지원금을 받은 후에 균형점이 이 B로 나타나있다. 이론적으로 정액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소득증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친구들 봐봐. 이론적이라 했어. 그럼 실제적으로는 안 그렇다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겠죠. 굳이 이론적이라는 얘기를 나타낸 거는 꼭 이렇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각 지역의 기본 재정 기반을 보완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할 수 있다 해서 어, 그런 거지 어,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저기 경상도를 발전을 시켰다면 어, 전라도가 낙후됐잖아 맞지?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민주당 정권이 잡았을 때 이제 저기 전라도를 어, 개발시키는 거 그래서 지역간 재정 격차를 조정할 수 있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자 한편 정률 지원금은 공공재 공급 보조율에 따라 예산선의 기울기를 변하게 한다. 그럼 정률 지원금은 이렇다. 앞에 한 편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한 편. 한편이란 말이 붙었기 때문에 정액지원금과 다른 내용이 나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그림에서 원래 예산서는 선분 a b 였는데 종률지원금으로 인해 예산서는 선분 a g로 변했다 여기 a g로 변했다 자 그러면 봐봐 친구들아 여기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야 자 jk일 때는 선분이 평행이동 했잖아 여기 이렇게 평행이동 했다고 근데 우리 a g로 변할 때는 사용제, 사용제 부분은 그대로, 높이가 그대로 있고, X축만 늘어났습니다. 맞죠? X축만. 그래서, 사용제는 더 추가할 수 없고, 공공제만 더 추가할 수 있다는 특징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프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기 위해서 그래프를 만드는 거지, 막 여러분 겁주려고 그래프 만드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 나오면 쫄지 마세요. 아, 이렇게 종률지원금이 지급되면 이, 그 지역이 선택하게 되는 균형점이 EM이 되는데 이 경우 지역이 선택하는 공공재의 양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래서 이 많은 문장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결국 가격 보조의 의미를 갖는 종률지원금은 지방정부가 더 많은 공공재를 생산하도록 유도하는데 정액지원금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이 부분이 특징이겠죠. 그래서 지방정부가 저, 어, 공공재를 생산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이다. 앞선 급 뱉은 이론적으로는 정액지원금이 지역주민 소득층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그런데 실증연구에 따르면 내가 말했죠 이론적이란 말을 굳이 한 거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실증연구에 따르면 정액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보다 공공재의 추가적 생활을 더욱 촉진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끈끈이 효과라고 한다 해서 끈끈이 효과의 작은. 작은 따옴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말이겠죠. 따라서 어떤 정책들이 공익 실현 목적에 더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자들은 숙고할 수밖에 없다.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이게 어, 정액지원금을 주더라도 공공재 추가 생산에 사용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간단하게 읽고 나를 풀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나의 글, 7번 아 4번부터 해야지 4번 자 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자들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 나옵니까? 나오지? 않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볼 필요도 없이 어, 3번이 되겠죠. 3번 나는 정책에 따른 효과를 바탕으로 정책결정이 지역사회의 공공재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고 있다. 이 그대로죠. 맞죠? 자 그리고 나서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나의 그림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을 때어 정액지원금과 종률지원금이 모두 없다면 점 2가 해당 지역에서 선택될 공공재와 사용재의 어 균형이다 원래 지원금이 없을 때 여기 값이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맞는 말이다 정률지원금이 지급될 때의 균형점에서보다 정액지원금이 지급될 때의 균형점에서 이 지역의 소, 주민의 사용제, 소, 사용제 소비가 더 크다. 친구들 봐봐. 정액지원금이 뭐였어? 사용제나 또는 공공재나 어디에든 쓸수 있는 거였잖아. 맞지? 정률지원금은 공공재만 늘어나는 거였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정액지원금이 지급될 때의 균형점에서 이 지역의 주민 사용자 소비가 더 크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어, 마스크 공원 자 그리고 공공재 소비는 정액지원금이 지급되면 지급 이전보다 선분 JJB만큼 늘어나고 정률지원금이 지급되면 지급 이전보다 선분 JJM만큼 늘어난다 친구들 봐봐 지금 이 b 같은,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이 b 같은 경우에는 jk 선에 물려 있습니다, 맞죠? jk 선 같은 경우는 정액지원금이었고, 이 m 같은 경우에는 지금 ag 선에 물려 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률지원금이었다, 맞죠? 그래서 어, 정액지원금이 지급되면은 e에서 이 b로 가는 거죠. 그래서 z에서 z b 만큼입니다. 근데 정률지원금이 지급되면은 e에서 e m으로 가는 거니까 z에서 채트 n 만큼 늘어난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몇? 아, 그 3번은 적절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말만 어렵지. 쉽습니다. 그래서 4번 봅시다. 정률지원금이 지급되면 이 지역의 주민의 공공재 소비 부담이 지급 이전보다 일정 비율로 감소하게 되므로 자, 여기서 말에 속으면 안 돼. 말에 속으면 안 돼. 봐봐. 정률지원금이 지급됐어. 그럼 공공재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 거지. 그러면 이 지역의 주민, 주민의 주민 공공재 소비 부담은 줄어드는 거 아니야? 맞죠? 줄어드는 겁니다. 왜? 돈이 지원이 되는 거니까. 맞죠? 일정 비율로 감소한다. 그래서 감소한다 해서 낚여가지고 4번을 체크하는 친구도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선이 선분 A, B에서 A, G로 이동한다. 그래서 공공재 사용량이 늘어나는 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답이 몇 번입니까? 답이 불필요도 없이 5번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점 EB에서 점 EB에서 공공재 소비 수준은 공공재 소비 수준 x 축이죠. ZB입니다. 점 EM에서 공공재 소비 수준보다 공공재 소비 수준은 ZM이죠. 낮음으로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ZB에서 ZM만큼 소득 금액이 감소하는 효과를 갖는다. 친구들. 봐봐. 여기서 낚인단 말이야. 여기 앞까지는 맞는 얘기입니다. 맞죠? 근데 정률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해서 z b 만 b에서 z m 만큼 소득금액이 감소하는 거야? 여러분 소득금액이라는 거는 어 사용제 사용제 소비에서의 얘기를 말했잖아 맞지? 그러면 사실 여기 이 b의 y 값과 이 m의 y 값만큼 소득금액이 감소하는 건가? 아니지.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종류 지원금이 지급되면 ZB에서 ZN만큼 소득 금액이 감소하는 효과는 아니지. 감소하지 않죠. 감소하지 않고 음... 소득 금액. 소득 금액에 대한 정의가 나타나지 않았다. 소득 금액에 대한 정의가 나타나지 않는데 일단 소득 금액이 사용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용제 값은 사용자 값은 변하죠. 이 어, e, b 에서이 e, m 만큼 변합니다. 근데 소득금액에 대한 정의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률지원금이 지급되면 ZB에서 ZM만큼은 변하지 않아. y 축만큼이변하겠지 Y축만큼. 그래서 선을 꼽으면 여기서 여기. 그래서 이값만큼이값만큼 소득이 줄어든다고는 말을 할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소득금액이 어, 사, 용제만큼의 사용제에 따라 결정이 된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어, ZB에서 z n 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은, 정신을 똑띠 차리면은, 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8번. 나와 보기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어, 동그라미 동그라미 지역의 주민소득이 10억원 늘어났을 때 1억원 정도만이 추가적으로 공공재 소비에 투입되는데 반해 어, 해당 지방정부에서 10억원의 정액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 여러분 정액지원금은 뭐였어? 사용재로도 쓸 수도 있고 공공재로도 쓸수 있는 거였잖아 맞지? 근데 2억원이 추가적으로 공공재 수, 소비에 투입되었대. 이거 어디서 본 겁니까? 맨 마지막에 끈끈이 효과랑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꿈 끈끈이 효과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겁니다. 자 보기 사례는 지방 정부의 공공재 생산 유도에 지역 주민 소득 직접 증가 주민 소득이 10억 늘어났을 때 1억 원 정도만이 공공재 소비에 들어갔잖아. 그거보다 정액 지원금을 10억 원 하면은 여기 추가적으로 공공재 소비에 투입됐으니까 정액 지원금이 더효과 적임을 보여줄 수 있죠. 그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죠. 근데 1번만 딱 보고 답을 체크할 수는 없잖아. 3점짜리인데 맞죠? 그래서 2번도 한 보자고. 보기의 사례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정액지원금을 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끈끈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끈끈이 효과가 나타난 거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맞죠? 자 3번 지원금의 80%가 80 지역주민 사용자 소비 증가에 기여한다는 것이므로 이 지역의 기본적 재정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자 친구들 일단 봐봐 사용제 소비 증가에 기여하면 기본적 재정기반을 약화시키는지에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그래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를 읽으면 바로 끈끈이 효과가 생각이 나야 돼 그래서 끈끈이 효과에 대한 설명도 아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보기 사례는 사용제 소비에 투입되지 않고 공공제 소비에 투입된 지원금 2억원은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없다 자 이거는 앞뒤가 달라 앞뒤가 사용제 소비 소비에 투입되지 않고 공공제 소비에 투입된 지원금 2억원 공공제에 투입된 거잖아 근데 이게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있어 그런거는 글과 보기를 통해서 알수 없는 내용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여기 봐봐. 가장 적절한 거야.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야? 가장 적절한 거 찾는 문제란 말이야. 가장 적절한 거 찾는 문제는 눈치가 있어야 돼. 보기랑 나랑 관련지어서 이해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교집합을 찾아야 되는 거야. 나에도 해당하고 보기에도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거. 그래서 이거는 뭐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 보기와 지문 나를 통해서나 알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대로 푸는 게 아니고 지문에 근거를 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보기의 사례는 공공재의 단위당 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누어 분담한 것이므로 어, 끈끈이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 자 친구들 공공재의 단위당 비용에 대해 이거는 공공재의 단위당 비용은 정률지원금을 설명하는 거잖아. 근데 정액지원금 교부되었을 때의 경우를 말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정률지원금을 부담하면 끈끈이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어, 정액지원금 정액지원금이 정액지원금이 지원되었을 경우 끈끈이 효과가 발생하는 거니까 이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자 그리고 다음 문제 9번 자 디귿. d 그이 아니고 D 재정기반을 보완한다 보충한다 제, 제품의 문제점을 보완한다 맞죠 이것도 맞는거다 자 그럼 답이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겠죠 그는 지난날의 잘못을 주변에 주변 사람들에게 숙고했다 숙고가 뭡니까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 그럼 주변 사람들에게 숙고 했다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지 생각은 혼자 하는 거잖아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숙고했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의사결정자들은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비슷한 말로 바꾸면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못 찾으면은 여러분 나라로 돌아가세요. 자 여기까지 어,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어, 번 지문이 어, 4번에서 9번 나타난 두 번째 지문이 어, 약간 어려운 친구들에게는 어렵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멘붕에 빠졌을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수가 낮, 낮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을 사실 어 이런 그래프가 나타난 지문의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 타자 보면 아기가 분리할때 말이 많습니다 햇바닥이 길어져 그런 것처럼 별 내용이 없는데 그냥 그럴듯하게 있어 보이려고 낸 문제니까 절대 쫄지 말고 풀면 은어 쉽게 풀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